여기 손들 폭포의 길이가 심0다나은 폭이 높이는 오십니다 다 와서 진행기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모리제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미인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인 폭포는 삼척의 통리 협곡, 심곡 협곡이라고 부리는 바로 이곳에 태백산 연화산에서 발원돼 가지고 쭉 내려오는 물이 이곳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곳이 미인 폭포이고 높이가 50m에. 그 아래로 떨어지는 물의 폭이 1 0 m 가 넘습니다 비치색계 에메랄드 빛 밀크색을 띠는 아름다운 폭포의 모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 이어지면서 큰햅곡이 나오면서 폭포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망대가 하나 있네요 가볼게요 데크 네, 그 길이 있고요저 앞에 폭포가 보입니다 저기도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물이 쏟려 내려오는 표시가 나네요 다 보이네요 여기서 자 바로 이것이 미인폭포입니다 50m 가 넘습니다 그 아래는 숲에 숲풀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쭉해공기2 k m 정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닮았다 그런데 캐녀는4 5 0 k m 인데 여기는 한2 k m 정도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폭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민폭포의 높이가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이제 폭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물 색깔이 좀 독특하네요 이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에 최대한 가까이 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데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가지고 폭포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게 1주로 밖에없고 아까 물거리가 엄청 큽니다 길이가 10m 넘겼어요. 폭포이 길이가. 여기 손들, 폭포의 길이가 10m 넘어. 폭이, 높이는 50m. 여기 미인폭포에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을 벗었어요. 아 물이 굉장히 차네. 물이 굉장히 차요. 저그 안에 수심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5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미인 폭포의 상부의 모습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바위 틈 사이로 빠져서 내려옵니다. 상부는 오히려 여기서 더잘 보입니다. 저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네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3층의 미인폭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통리협곡 신곡협곡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똑같은 지질 행태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50m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래에 에미랄드 빛을 발사합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